안녕하십니까. 더치아 마이크. 더치입니다. 여기 장소가 이코리가 얼마 전에 갔던 장소인데, 왠지 내가 꼭 너무 와보고 싶은 거요. 거리가 너무 멀긴 하지만, 와서 꼭 찍어보고 싶어가지고, 그래가지고 이코리한테 한 주소 좀 주라. 한번 갔다 올란다. 그렇게 해갖고,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. 이야기가 너무 길었다 얼른 한번 들어가 봅시다 g 2021년 12월 16일 스타트 고. o 공포방송 넘버원. 지금은 또마시대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람에 까자 왔다. 이 고리가 마을에 준 거하고, 맞네. 들어갈 때 이쪽으로 들어가라 했거든. 여기가 어 이코리 말로는 아, 폐 공장이 있고 뭐 기숙사가 있다고 했거든요. 우선 소리 소리 뭐요? 뭔소리요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지금 여기 바닥에 보면 상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뭐가 반짝반짝 거리거든요. 이런 게 뭐에 만들 때 쓰는 그 이게 재료라고 해야 되나?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은 댓글 한번 살포시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또 궁금한 거는 못 찾잖아요. 맞제라니 이상하게 엄청 숨이 가쁘다, 야. 아 모르겠어요. 지금 희한하게 숨이 너무 가빠 내가지금 제가 찍은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지금 내가 이렇게 숨을 가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. 최근 들어 가지고 최근에 쭉 영상들을... 여기가 뭘 만들었던 것인지는 감이 안 온다 자, 여러분들 저.. 조금만 숨을 고른 다음에 다시 촬영을 제가 아까쯤에 여기 문으로 다시 나왔거든요 좀 아까보다는 어, 그래도 좀더 낫네요 자 다시 한번 진행해 봅시다 와, 와 이거 이게 뭐할때 쓰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은 댓글 한 번씩만 부탁할게요 잠깐만요 거기 뒤에 누구? 누구 있어? 부실거리는 소리가 났어. 그쪽 앞에 누구 있냐? 숨어 있지 말고 잠깐만 나와 봐. 장난치네. 여기 앞에도 건물이 있거네. 여기가 이코리가 말한 그 기숙사인가? 한번 가보자. 잠깐만, 내가 좀 둘러보고 갈게. 응? 신발이 엄청커지 이러니 놓여 있네. 여기도 보면은 자이 신발에 대해서 좀 풀이를 해보자면 이 신발이 음 출입문을 향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 이렇게 맞제라인. 자, 이줄임문산 사람이 됐든, 죽은 왕자가 됐든, 이 문은 사람이 어... 들랑달랑 하는 입구란 말이야. 무, 모든 기운이 이 문을 통해서 이렇게 쑥 들어오고, 이렇 나가고, 자기를 받아라는 거지. 봐달라는 거지. 더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이 신발에는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지. 그래서 흉가하면은 물건을 함부로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 어, 어. 귀신이 귀신이 이걸 만졌어 만지면은 이건 자기 거거든. 혹시 이 신발 너 거요? 어? 너 신발이냐? 엄마 <suss> 소리 이중 자꾸, 멀... 자꾸 멀리서 혼자 그 옹알이 소리 하지 말고 내 앞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라니까 어 안되겠어? 그 소리 분석 잘해야 되겠다. 뭔 정소리 같은 것이 들렸는데, 자꾸, 멀... 자꾸 멀리서 혼자 그 옹알이 소리 하지 말고 내 앞에 와 가지고 얘기를 하라니까. 안 되겄어? 소리가 나름 컸었거든요 잘하면은.. 자 여러분들 혹시나 아예 도치야 지금 cctv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야는 음... 모습을 드러낼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때그때 그때 상황 판단을 하거든? 이게 설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나타나진 않아 그걸 로 어떻게 하냐 도치야 물론, 내,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, 그래도 그런 기미가 있거든. 잠깐이라도 모습을 비친다던가. 근데 그게 없어. 아예 내, 좀 아예 멀찌감이 해서 왔다 갔다 해. 아예 나하고 거리를 두고 있어. 자석으로 말하면, 은 마이너스, 플러스, 오케이? 우선, 마지막 저기 건물을 한번더 가보도록 합시다. 안 열어, 저거네. 아. 어? 여기도 뭐가 하나 있는데? 뭐지, 저거는? 가봅시다. 이게 더못안 열리네. 안 열려. 아, 자, 여러분들. 아...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거든. 자, 앞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. 이코리는 어, 자체가 기문이 너무 열리다 보니까 희한하게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참 귀신들의 장난을 많이 쳐서 레전드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코리 영상을 보고 나는 어, 그곳 현장에 흉가 그 분위기를, 어, 분위기를 담아서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람이라는게 욕심이 오게 되면 그래도 뭐라도 하나 이렇게 영상을 뽑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근데 안 나오니까 내 주변에 지금도 그래 주변에 계속 맴돌아 오지른 안에 모습도 보여주지도 않고 좀 많이 좀 아쉽기도 하고 어좀 그러네요. 자 이런 날이 있으면 또 저런 날이 있고 어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을 아 시자분한테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진짜 멀리 왔어요. 자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쳤습니다. 뿅.